기저귀 가방 가지고, 엄마 집 왔어? 기저귀 가방, 예품 안고, 기저귀 가방. 기저귀 들었네? 예품 안고, 기저귀 가방 가지고 왔어? 놀러 왔어? 엄마가 간식 줄게. 누구 먼저 줄까? 자몽이 먼저. 아빠 먼저. 까먹! 안 주세요. 자몽이 1등. 자몽이 1등. 그 다음에 엄마 한테 어딨어? 그 다음에 3등은 언니. 블루 언니. 4등은. 애플, 아 애플이 먼저 줘야 되는데, 망고 먼저 줘버렸다. 애플이가 언니인데. 안 드세요. 1등은, 사모 야! 자몽. 자몽이. 예. 2등은, 한탕. 어, 3등은, <웃음> 블루. 4등은, 차례차례 <차려차려> 주자. 애플이. <웃음> 5등은 망고 좀긁거줄게 망고 많이 기다렸으니까 긁거줄게자 자몽 1등 2등 한한타 3등 1등은 자몽 2등은 한타 3등은 블루 4등은 애플이 5등은 망고 아우 그래도 안전하게 먹네 1등은 자몽 2등은 한타 3등은 블루 4등은 애플이 5등은 망고 1등은 자몽 2등은 한타 3등은 블루 4등은 우리 오이순고 <웃음> <어른망고. 몰라요. 웃음> 아유, 너무 많잖아. 우리 한타 어딨어? 아, 아야야야, 아야, 물렸어. 아야. 애플이 넣 그럼 없어. 순서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애플이. 아우, 애플이, 아유, 애플이. 너무 날카로워. 나, 나 못쓰겠다. 고 아, 이 약하다. 얘네도 수박해서 못쓰겠다. 아, 얘 날카로운데? 이게남짜 음. 음. 다음에, 아이고 애플이가 먹어버렸다 얘네들은 확실히 흘려도 안 됐구만 안돼안돼 애플은 못 먹여도 돼 애플 네. 응, 응. 엄마 집에 왔어 우리 망고 많이 줘야지 엄마 집에 왔어 짜봉니 응. <놀람> 우리 짜봉이 안돼 아빠가 제일 많이 먹어야지 아야지마 <놀람> <많이 먹어야지. 마트 놀람>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TV, Marty's TV, Marty's TV, Marty's TV, TV, Marty's TV. a r t s tv